아까 여사님이 하셨죠? 살다 살다 못 살면은 그거 하나 배웁시다. 1 110, 1이에요 110. 우를 삼아 한평생을 그곳에서, 한평생의 을 그곳에서, 요거, 거거 요거, 요거, 거거 로 가련다 사로 가련다 아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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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부인저에 목탁소리, 목탁소리 벗을 삼고 목탁소리 벗을 삼고 수석으로 우를 삼어 수석으로 우를 삼어, 삼어, 삼어 한평생의 흙을 그곳에서 한평생을 한평생을 h a 을한평생 n 그곳에서 그곳에서 i o n 원토록 <목소리> 여가고 원토록 사러 가련다 사러 うんうんう<音><音><音><音>